오오해해해 오리온이 너 이리 와 선크림 발라 아 괜찮은데 안 괜찮아 지금 햇볕이 얼마나 따가운데 응 아우 아아아오오오오 아. 오늘은 가족들이랑 여름을 맞이해서 신나게 수영장 펜션에서 놀겠다 하하 <웃음> 너무 재밌겠다 키키키키허비키 <웃음> 에이 너무너무 신난다. 웅 뭐야 내건데왜 뺏어가냐고. 다시 내놔라. 오? 싫은데. 오? 아이고 저런 건데. 아씨 뭐야. 너 죽을래? 살래? 이씨 가져와라. 물속에서 말랑이 놀이하면 되지. 물속에서? 물속에서 만두말랑이를 만져보겠습니다 <웃음> 하나 g a 아 a n 내가 왔다 g a Bandabuga, Bandabuga, b a n d a b 다 g a Bandabuga, b 약간 손이 느려지고 좀 답답하고 약간 답답한 느낌? 다음은 제가 이 찐득불을 물속에서 만들게요 하나 둘셋아 물속에서 말랑이 만지니까 재밌긴 한데 찐득불인데 이게 벽에 딱 붙어야 되는데 물속에서는 못 던져요 파빗을 못던데 <웃음> 대신 이번에는 저는 파빗을 물 속에서 눌러볼게요. <웃음> 오 파빗 나 파빗 해봐야지 물 속에서 파빗 해볼게요. 에엣 있는데 약간 물속에서 압력 때문에 좀느려지는 느낌. 오케이, 들도물놀이갈 때, 팝잇 한번꼭 가져가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. 키키키키 k i 키, 키, 키 키오, 누나 누나 우리 말랑이 거래 하자. 여기서? 아 그런데 말랑이 거래판이 없네. 거래판 있어! 계속 쓸것 같아서 코팅 했는데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코팅 했나보다. 키키키키 i k 키 k 키 k i k i k 와 짝짝짝 그럼 물속에서 말랑이 거래판 세팅! 좋지요! Yeah. 먼저 말랑이 거래하기 전에 우리 훈련해야 될게 있어! 훈련해야 될 거? 그게 뭔데? 잠수 훈련! 잠수? 나 잠수 엄청 잘해! 나도거든? 우리 잠수 대결에서 누가 진짜 잘하는지 알아내자! 좋아! 내가 무조건 이겨. 알았어 준비 시작하면 하는 거야 알겠지?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시작! 있네. 와 이겼다! 이겼다! 야! 와숨 참느냐 죽을 뻔했네. 와. 와 이겼다! 이겼다! 잠수 대결도 이겼겠다. 이제 본격적인 말랑이 거래 시작. <웃음> 안녕, 나는 물속에 사는 인어 오비키야. 내가 오늘 말랑이 거래를 하려고 해. 내 동생이 너는 아직 안 왔나? 어? 저기 온다. 안녕. 나도 이너야. 오늘 누나랑 거래를 하려고 왔어. 어머 누나 말랑이 전뜩까지 왔네. 개+ 개+ 오늘 득템 많이 해야지 저는 이거요.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? 음 저는 이거요. 황금 계란 말랑이. 음 추가해주세요. 추가. 아, 알겠어요. 그럼 이거 어떠세요? 신콤만두. 좋지요? 승인. <웃음> 어, 야, 이거 단점 있어. <웃음> 뭐? 숨이 너무 차. <웃음> <웃음> 맞아. 너무 숨이 차고 두 번째로 말랑이가 거래판에 잘안 붙어 있고 둥둥 떠다녀. <웃음> 맞아. 아 힘들다. <웃음>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거래해 보자. 오케이. 오케이. 이번에는 제가 먼저 보라색 파빗 오이 파빗 한다고요? 저는 그럼 이거 할게요 승인 하시겠습니까? 아니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오. 음 그럼 이건 어떠세요? 핑크 주사위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숨이 너무 차서 안 되겠다 아 숨차서 그냥 승인하겠습니다 승인 아 <웃음> 승인 오 oh, 예스 yes. 아, 아, 아, 아 너무 숨 차서 승인 눌러버렸다. 아 하, 아. <웃음> 재밌다. 물 속에서도 말랑이 거래가 되네? 물속 말랑이 거래하기. 대 성공. 우리 오키님들 저랑 물 속에서 말랑이 거래할 사람 좋아요 누? 그때 사실 누나가 물안경 쓰고 있어서 한번 위에 올라갔다 왔어 <웃음> 미안 키키키키후비키. 아 근데 우리 오키님들은 잠수 잘 하시나? 저는 최대 45초 정도 한것 같아요 오키님들은 몇초한적 있어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린 내일 다른 영상으로 또